19세기 말,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당시 유럽과 발칸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지도자들이 화약창고 안에서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과 같다. 단 하나의 불씨가 우리 모두를 태워버릴 만한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폭발은 아마도 발칸반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면서 시작될 것이다. <목소리> 당시 발칸반도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이런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독립을 위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죠. 발칸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지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제국주의에 빠진 강대국들은 너나 할것 없이 그저 발칸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뒤섞인 상황을 비스마르크는 꿰뚫어 본 겁니다. 실제로 이런 비스마르크의 예상은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08년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강제 병합합니다. 보스니아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게르만족의 나라인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족이 사는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은 데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중 과격한 젊은이들은 젊은 보스니아, 검은성과 같은 비밀단체를 만들어 오스트리아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 조피가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의 중심지인 사라예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결혼 14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황태자 부부라지만 이들의 삶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원래 정통 황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조카였죠. 그런데 요제프 1세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루돌프 황태자가 사랑하던 연인과 동반 자살을 해버리면서 조카였던 페르디난트가 황태자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페르디난트는 당시 시녀 출신인 조피와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황태자가 되면서 둘의 사랑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실에는 황태자가 시녀와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반대하는 압박과 멸시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조피가 낳은 자녀가 황해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간신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조피와 결혼하고 황태자의 자리를 지킨 페르디난트는 1906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복잡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관점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대오스트리아 합중국론을 제창합니다. 이는 제국 내의 각 민족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는 연방제 형태의 국가를 제안한 것인데요. 이러한 페르디난트의 정책은 세르비아 왕국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1878년 베를린 조약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세르비아 왕국은 그 당시 민족주의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왕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합병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남아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 대해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오스트리아 합중국로는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모두 교합하기를 원했던 세르비아 왕국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190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강제병합이 이루어졌고 게다가 당시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황태자인 페르디난트의 황제지기가 거의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상당한 위기로 다가왔을 거라 짐작됩니다. 다시 1914년 6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페르디난트 대공은 이날 사라예보에서 열렸던 군사 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아내인 조피와 함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했습니다. 6월 28일은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성 비투스의 날로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의 라자르 대공이 오스만 제국의 무라트 1세 대군을 맞아 장렬히 전사한 날인데요.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으나 이슬람 저지를 위해 희생한 거룩한 기독교 정신과 적에게 굴하지 않는 세르비아 민족의 독립 정신을 기리는 날이었던 거죠. 때문에 젊은 보스니아는 이 기념적인 날을 노려 페르지 난트 대공을 암살하기로 계획했고 검은손 또한 그들의 공작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프란츠 페르지 난트 황태자와 테자비 조피는 오전 9시 20분 사라예보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황태자는 보스니아 총독과 함께 중위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테러를 준비하고 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 등 검은손 단원들도 같은 시각 곤총과 수류탄 그리고 자살용 천상가리를 챙겨 가짜 마은 위치에 배치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페르디난트가 아내인 조피와 굳이 동행한 것은 황태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했습니다. 왕족 출신이 아니었던 조피는 결혼 후에도 엄격한 황실에서 큰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는 황태자와 마주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페르지 난트는 이런 아내의 정치적 위신을 높여주기 위해 보스니아에서 열리는 행사에 굳이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황태자 부부가 탄 자동차가 아펠 강둑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 단원인 무한마드 바시츠의 첫 암살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10시 10분, 두 번째 단원인 네델코 차브리노 비치가 수류탄을 던졌지만 다행히 차를 막고 튕겨 나간 덕에 차에 타고 있던 황태자 부부는 다치지 않았으나 수행원두명과 구경꾼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무사히 시청에 도착한 황태자는 이러한 암살 시도에 크게 분노하였으나 아직도 암살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스냐의 총독은 빨리 사례 예보를 벗어나 안전한 군사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황태자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페르디안트는 폭탄 테러로 다친 수행원의 위문을 위해 그들이 입원한 병원에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이러한 황태자를 말렸으나 페르디안트는 단호했습니다. 아마도 암살 시도로 인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의도는 좋았으나 이 결정이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의 목숨은 물론 약 4천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남겨 인류 역사의 비극으로 꼽히는 제 1차 세계 대전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황태자 부부는 다시 자동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고 이때의 시각은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암살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못하고 있던 가브릴로 프렌치프는 하필 자기가 자주 가던 카페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황태자 부부가 탄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브릴로 프렌치프는 보스니아의한 시골 마을에서 세르비아계 가난한 우편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아홉 형제 중 여섯 명의 형제가 어릴 때 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자신도 상당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13살 때 살아에 보러 온 프린치프는 슬라브족의 민족주의 운동인 젊은 보스니아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는 세르비아 육군 장교들이 결성한 비밀결사 조직인 검은손에 입단하여 게릴라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랬지만 키가 작고 몸이 약했던 탓에 처음에는 입단을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프린치프는 포기하지 않고 젊은 보스니아 대원 15명과 함께 훈련소에서 암살, 폭탄 제조 훈련을 받았고 결국 검은손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손, 츠르나루카, 흑수단이라 불리는 단체는 1901년 세르비아 장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밀결사단체로 세르비아의 정보부장이었던 디미트리에비치 대령과 탕코시치 소령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세르비아의 2대 국왕인 알렉산드르 오브레노비치의 암살을 목적으로 처음 결성되었는데요. 1903년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쿠데타를 일으켜 결국 알렉산드르와 왕비 암살에 성공한 후로 점차 과격한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세르비아 내의 극우 민족주의 단체로 발전했고 군대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등까지 영향력을 떨치며 때로는 우회적으로 때로는 테러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목표를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기회를 노려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준비해뒀던 자동 권총을 꺼내 자동차 앞에 뛰어들며 황태자 부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황태자를, 두 번째 총알은 조피를 맞췄습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그 당시 황태자 페르지 난트는 실크로 만든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린치프가 쏜 총알은 페르지 난트의 무게명중에 경동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방탄 조끼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두 번째로 노렸던 사람은 황태자비가 아니라 동승했던 보스니아 총독이었는데요. 행운으로 겨우 목숨을 구한 보스니아 총독은 황태자 부부의 암살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술에 의존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암살에 성공한 프린치프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이안 화물 성분이 들어간 자살 캡슐을 삼키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곧이어 권총 자살을 시도했지만 발파하기 직전에 군중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결국 그자리에서 수행원들에게 체포되었고 초주검이 되도록 구타를 당한 뒤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페르지난트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 역에 도착한 시각인 오전 9시 20분부터 프린치프가 쏜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된 시각인 11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일어난 사라예보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암살 업무에 세르비아 정부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린치프는 병색이 있는 듯 수척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재판을 담당했던 페퍼 판사는 연약해 보이는 19살 청년이 혼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린치프는 법정에서 우리는 테러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여 유고슬라비아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암살로 인해 전쟁이 터질 거라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 당시 19살이던 프린치프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고 4년 뒤인 1918년 4월에 폐결핵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 내 검은손을 모두 숙청하였고 암살 사건에 관련된 자들에게는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살 피해자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 정부가 검은손의 테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죠. 세르비아와 가까운 러시아는 곧바로 세르비아를 돕겠다고 선언했고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독일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 여러 동맹관계로 얽혀있던 유럽 강대국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비스마르크의 예언대로 발칸반도에 묻혀있던 강대국 간의 갈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쟁은 크게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이루어진 삼국 협상 간의 대결로 펼쳐졌고 전 세계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만들어진 독가스와 탱크, 폭격기, 기관총 등 대량 살상 무기들이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4년 만에 끝난 1차 세계대전은 군인 사상자만 900만 명에 이르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합하면 2천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전 직후 1920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프린치프는 유고슬라비아의 민족영웅으로 추서되었고 현재 동유럽 7개의 도시에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으며 심지어 프린치프 박물관도 세워졌습니다. 또한 세르비아에서는 프린치프의 얼굴을 프린트한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수도 베오그라드 등지에는 사라이보 사건을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 문화행사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세르비아의 450만 인구 중 25%가 이 전쟁으로 사망했지만 여전히 세르비아에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스니아의 주민들에게 프린치프는 영원히 테러리스트고 암살범일 뿐입니다. 이처럼 역사라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겨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분 동안 만나는 재밌고 알찬 10분 세계상식이었습니다.